이거 응. 응. 잘 나온다잉? 동영상이야. 미안. 요즘은 동영상으로 찍는게. 대세대. 동영상 진짜 잘 아, 나오지. 치고 중 동영상은 하세요 아, 진짜? 맛있다. 어 여기? 여기있다. 저포장여개 포장해주세요. 네. 응. 개 드리면 만원이에요. 저녁에 먹어도 바삭해요? 패딩 얘기할 때마다 그 <웃음> 이어폰 사건 생겼나 <생긴다>. 뭐? <웃음> 내가 남의 이어폰으로 들 <웃음> <무서웠다. 야>, <웃음> 남의 이어폰으로 스카이 캐시를 먹었거든 요한 개! 네! <웃음> <웃음> 감사합니다 어디 갔어? 나 길이 갔어. 여긴 호떡 줄이네. 어, 벌써 이만큼이야? 어, 호떡이 유명한 거 아니야? <웃음> 아니 여기도 해봐 만해 <어마어마해. 웃음> 우리 그러면 다음, 이따만 호떡 그래. 먹을까? 그래. 야 호떡 유명한 거 아직 <웃음> 그러니까. <그렇구나. 웃음> 안 들어? 그러니까 이안되아 신청을 불러드릴까요? 네일저녁에 한참 맛있 <웃음> <웃음> 맛있게 드세맛맛있어맛있 약간 피맛나 <웃음>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, 감사합니다. 맛집에만맞네 어디로 가야 돼? 음. 이로 음. 자, 자, 이쪽. 이쪽. 오디오. 여기 공사하기 진짜 힘들 것 같아 다뭐 걸어서 오는 거지, 차못 끌고 샌드위치 <웃음> 오 이쁘다 네, 괜찮네. 쿨하다, 쿨하다. 오, 좋다, 좋다. 프라나라고? 좋다, 좋다. 신기하다. 자리가 있질 않아. 가 오늘 들어오고 접속 와이파이가 네 왜? 우유 먹을까? 어. 우리꼬치는 밀크티에다가 에스프레소넣어서 블라스 아메리카노 브로콜리는 아몬드 베이스 라떼에다가 저희가 바닐라 아이스크어서아이스크레 만들고... 뭐가 제일 잘 나가나? 난 골랐어 아이스 아메리카노? 저도요 <웃음> 나는 나는 노마티얼두아이스 아, 아메리카노 아메스다 응, 아, 아이스? 아메리카노 스하아메리카아이스두개아메요스두개 응. 따뜻한 거 하면 아메요 네. 딸기 우하 케이크 요하아메마나스어가마요요 나왔다고? 아니, 가성 있겠지, 너. 어, 이거 봐. 쉬어, 이거 봐. 알았어. 쉬어. 안칼죠안 그냥, 칼져. 그냥 안 칼져. 안 칼져. 안 칼져. 얘야. 아니우 바로 이나 끓여. 뭐어 내가 죽먹을먹 아, 진짜 맛어생겼다은6개월도안된서사어 6개월, 근데 맛있어 아 모자다 모자 사고 싶어? 모자 사고 싶어? 이렇게 붙하게 어. 들어가라고 문이 리는거야 장갑 천원이라고? 장갑 천원 나 아, 마스크 여기 있대쟁이놨나도 봐. 어, 귀엽다. 세 가지 트럭 세 개. 아, 이거 색깔 색거저 색깔 초록색 귀여울 것 같아 아,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나거 이거 이거 아거 이거 이거 이거 이거 분홍색도 이쁜것같이쁜거이좀 이거 이거 다 날릴 거 같아. 야, 싸우지 말고 먹으라고 하나 줬어. 오, 메뉴판 내가 받을게요 니가감 네. 여기 니니다네여기다다 아, <웃음> <웃음> 아, 네, 감사합니다. 감사합니다. 아, 감사다 카메라, 거기를... 카메라 나다감사합나보다감사합 응. 응. 거지. 너몇합니다감다감사합잘 아, 찍어. 배달이 <웃음> 다감사게찍 칼로 어는데 고기 부위를 정 이렇게 잘라지다 대 <웃음> 엄마가 뭐 가고. <가볼게>. 나 찍어 가지고. 해를 여게 놓아. 아, 네. 양이 감사합니다. 보면 <웃음> <웃음> <웃음> <웃음> 저기 선세랑 같이 그지그 네, 그, 그, 그, 그그 골목이야 골목이 가기가한 원래 내가 많이 열리는데가기가자한 <목> 내가 이래서 꺼은거있었어 응. 언제 한번 흘릴 같아? 딱야 아, 니아 <목이 목이 목이> 엄마랑 나가 내가 먹으면 맛있겠다 야, 맛있겠다, 맛있겠다. 엄지가 이가잘 골랐는데? 가잘골는잘 골랐는데? 내가 말 안했어 너 나와 Jamie, -an 떡볶이 있었어 소주 그럼 응. 만원 네.